안녕하세요 피트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아반떼 MD 순정 열세랜드 장착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는데요 다가올 겨울을 위해 열선 핸들을 장착하는 케이스입니다 겨울철 시동을 걸고 출발할 때 얼음장같이 차가운 핸들을 만지는 그 느낌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커버로 가려놨지만 세월의 흔적에 따른 가죽의 번들거림과 여기저기 상처가 난 핸들도 눈에 띄는 부분이죠 준비한 부품들은 모두 현대모비스 정품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열선 사양 스티어링 휠입니다 디자인 차이는 없으며 열선 기능만 추가된 부품입니다 기존의 우레탄 사양 핸들이었으면 가죽으로 바뀌는 이점도 존재하지만요 열선 핸들 구동에 필요한 클락 스프링입니다 크래쉬패드 좌측에 위치한 스위치 어셈블리입니다. 열쇠 렌들 버튼이 포함된 사양으로 에코 스위치를 포함한 모든 버튼 기능을 활성화해줄 예정입니다. 모든 배선은 정비 지침서에 명시된 굵기를 준수해 사전에 미리 재단 및 1차 마감해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들 리모트 어셈블리와 와이어링의 모습이고요.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해줍니다. 에어백 모듈 및 허브 너트를 탈거 후 마킹을 해 조형한 위치를 기억해주고요. 핸들을 탈거합니다. 크래시패드를 탈거해 스위치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글락스프링도 신품으로 교체하고요. 신규에서는 순정핀 삽입을 통해 작업하였으며 납땜과 수틱튜브 그리고 면테이프로 테이핑해. 튼튼한 결속 및 마감, 그리고 잡소리를 방지해 주었습니다. 열선는 들은 작동시 전력 소모가 큰 편에 속하는데요, 제침서에 명시된 스퀘어를 준수해 배선을 사용하였습니다. 탈거 역순 조립을 시작합니다. 나사 풀림방지제를 허브 너트에 도포해 규정 토크로 체결후 에어백 모듈을 장착하고요 배터리를 연결해 작동 테스트까지 마치면 작업이 끝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열선 핸들이라는 기능을 떠나 스티어링과 리모트 버튼 모두 신품으로 바뀌어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열쇠 온도의 경우 너무 뜨겁지도 미지근하지도 않게 알맞은 온도로 손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4제 스위치가 아닌 순정 사양 온오프 스위치를 적용해 더욱 일체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상 아반떼 MD 순정 열쇠렌제 장착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